안녕하세요, 법륜구소 박지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블루이슈 박정 대표님 모시고요. 태아보험에 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선 태아보험 먼저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금수법 때문에 조심할 게 너무 많아서 콘티를 짜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음. 소비자분들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까, 블레마에 빠졌어. 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음. 충분히 해드리고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태아보험 음. 애비아빠, 애비엄마 음, 네 분들이 가장 많으실 텐데 음. 정의를 먼저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태아보험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린이보험에 중요한 태아특약이 들어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어린이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음. 출산하기 전에, 그 위험률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임신기간 중이라든지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음. 그 다음에 몇세 만기로 어떤 회사로 가입하는 게 중요하냐 라는 이세 가지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럼 어떻게 가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냐 그쵸. 어떻게 가입하는 게 나를 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는 거냐 에 대한 궁금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음. 어, 언제 가입한다? 네. 일단 가입 가능한 시점을 아셔야 될것 같은데 사실 거의 막달 때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는 해요. 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고 태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22주 차때 가입이 가능한데 22주 1일 때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22주 6일 때까지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이 23주 차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늘까지 가입을 해야 천천적인 부분부터 보장하는 태아 특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앞서서 준비를 하려고 하냐. 성인보험도 마찬가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보험 점검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태아보험도 정기검진. 뭐 1차 기원검사 2차 기원검사, 정밀검사 그리고 요새는 잘 안하지만 양수검사 네. 그리고 이제 니프티검사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음.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혹시라도 의사가 위험소견, 고위험군 소견 그리고 이상소견이 있어서 뭐 정밀검 검사를 해보다 재검사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는 위험요인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입을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라고 하면 12주차 12주차? 네, 12주차 전후로 1차 기형화 검사를 해요. 1차 기형화 검사에서는 사실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차 기형화 검사하고 16주차 때 2차 기형화 검사를 하는데 2차 기형 검사가 끝나야 이두 개의 결과지를 합쳐져서 안내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6주차 전에만 가입하면 된다라는데 근데 왜 12주차냐 이 1차 기형화 검사 중에 이제 목투명대 검사를 하는 게 있는데 목투명대 검사가 이제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기형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의사가 재검 또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 드릴게요 라고 나오면 이 제동이 제 걸리는 거예요 그 심사자들이 보통 결과를 뭐라고 내주냐면 어 2차 기형화 검사 검사 결과지까지 제출해야 심사를 보겠다 라고 이제 보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2차 기형아 검사까지 했더니 고위험군 소견이 나왔다거나 추가적인 재검사 소견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입이 안 되거나 또 미뤄지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제일 좋은 건 12주차 때 음.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기, 하기 전에, 전에 네네.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안전하죠. 엄마들이. 생리주기가 있다 보니까 한달 정도 내가 어, 소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임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고두 줄이 나오면 병원에 가서 실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주차가 거의 대부분 5주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밀검사를 한달 주기로 잡아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차 기왕 검사 전에 한번더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 입던 약 처방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유산방지제 처방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은 우리가 치료 이력에 대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시험관이다 그러면 은 조금 더 이제 제약을 제 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인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형화 검사나 정밀 검사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12주차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늦어도 16주차 전까지는? 그쵸? 16주차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음. 네. 일부러 미루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저기 상담받아보시고 음. 따져보시고 사실 미뤄지는 경향들이 좀 그렇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음. 사례들이 있어서 미리 음.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30세만기, 100세만기 음. 어떤 장단점들이? 음. 100세만기로 가입하면 너무 좋은데 암 진단비도 최대한도로 준비하고 싶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역류 하나 선천적인 질병이나 또 어렸을 때큰 위험에 처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대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음. 일단 30세만기로 했을 때 장점은 한도는 최대로 넣더라도 보험료가 엄청 감소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적고 100세만기의 장점은 그거예요. 지금 20년 납동안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준비해놓고 나중에 아이가 뭐 30대가 되던 40대가 되던 그때 가서 보완 수 있게끔 하시는 분들은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죠. 음.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일 포커스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첫 번째, 절대 기준은 없다. 음. 그러니까 뭐가 맞냐 라는 정답은 음. 없다. 네. 음. 그래서 고객님의 성향, 그리고 고객님의 성향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납입 에력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납입 률력이좀 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30세 만. 그리고 내가 납입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음. 하시면 100세 만기. 보험에 대해서 나는 인식. 최소화로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세 만기도 많이 하세요. 음. 어, 납입 여력이 부족해서 30세 만기를 선택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음. 내가 보험을 생각하는 기준,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월 보험료로 지출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정해놓으시고 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한테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예상 초과잖아요 항상 항상 초과죠 네, 그럼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버리면 음. 출산하고 나서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자체가 부담된다 라는 것 때문에 중도 해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과거에는 무조건 30세만기가 맞습니다 음. 무조건 100세만기가 맞습니다 음. 어디 회사가 진짜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음. 사실 이번 금속법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건 극단적인 음. 어떤 표현들 음. 이런 걸 자제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고객님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30만기가 정답이다 음. 어, 100세만기가 정답이다 음. 맞아요 어떤 게 정답입니다 라고만 제안을 하는 설계사님을 만나시면 나의 상황과 우리 집의 상황과 이 여러가지 조건을 다 맞춰서 맞춤 상담이 아니라 회일라는 상품을 선택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아이를 여러 명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아이 한 명만 잘 기르자 이 아이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올인해 주자 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생겼지만 환경적인 질병의 발병률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특히나 성조숙증이나 아토피 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질병들이 발현이 되면서 가족력이나 유전력이나 상관없이 아이들이 영유아시기에 장기치료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언어발달장애나 성조숙증이나 신경치료, 정신치료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가입할 때백세만기를 준비하는 게 전체적인 그 생애주기로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다. 안전한 거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년 전, 3년 전 영상 보시고 보험가에 문의하시면 안 돼요.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오해하세요. 불과 몇 개월 전 영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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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피보험자에게귀속됩니다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어디로 가입하는 게 가장 좋 <웃음> 너무 간질거려요. <웃음> 너무 말하고 싶어요. 음. 너무 말하고 싶은데 어, 지금 네. 이제 시기도 시기고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A사, B사, C사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서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A사가 어떻게 보면 태아보험의 트렌드를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음.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30세 만기는 타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0세만기 같은 경우는 태아특약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보장 범위와 가입 한도가 제일 넓은지 예를 들면 질병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표준화가 되긴 했는데 선천적인 원인부터 보장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0세만기는 제일 불안해 하시는 게 나중에 리모델링 할 생각이 있어서 30세만기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A사 같은 경우는 이 계약전환 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약관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가 진단을 크게 받았거나 장기 치료를 해서 다른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안 받아주거나 뭐 부담보는 할증 조건이다 그랬을 때이 조건이 나는 베스트다 라고 하면 심사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입을 할수 있는 그 계약을 이미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갖고 갈수 있는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물론 이 회사 말고도 네개 회사가 계약 전환 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자동 탑재가 되어 있다거나 약관에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회사는 이 회사뿐이라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세 만기를 어느 회사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진단비만 하겠다, 수술비만 보완하겠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태아보험 거의 없어요. 보험료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종합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예전과 달라졌던 건 이제 심장 질환의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가장 추천드릴 만한 회사가 B사인데, 어이 B사랑 지금 C사를 좀 비교해서 선택하시는 음.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기준은 심장질환 진단비는 비사에 음. 있고 음. C사 같은 경우는 태아 보험에서는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 어, 나는 심장 질환까지는 나중에 또 보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사, 그다음에 아예 준비할 때 가장 넓은 범위로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B사 음. 이렇게 많이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 B, C사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 비교안을 받아 보시면 음. 아이 회사가 이런 장단점이 있구나. 음.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음. 개인적인 의견이고 음.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내용들은 뭐냐면 가장 많이 태아보험을 음. 매달 상담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매달 초에 전사 비교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어, 전사 비교를 통해서 어그 베스트 상품이라고 음. 생각하는 부분들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뭐 일반화되어 있진 않다라고 음. 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네.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음. 저희가 보험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소비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음. 오프라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든 온라인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시되 회사에서 나오는 부르셔 네. 뭐 상담받을 때 자료를 받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기존에 설계사님한테 이런 거를 안내받았는데요 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음. 고객 배포 금지 자료 음. 대맵이라고 하는. 네. 저희 설계사들한테 각 보험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이번 달 이런 방향으로 간다 또는 우리 회사의 장점은 이거다 라고 보내주는 자료들이 있어요. 각 보험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사한테 자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돋보이게 하는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예 거짓말을 해서 만들진 않지만 A사, B사, C사를 비교를 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걸려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페이크를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플랜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한다든지 최소 보험료나 연계 조건들이 있는 걸 빼고 구성을 한다든지 나비 면제 기능이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배제를 하고 똑같지 않은 조건으로 구성을 해서 어, 이 회사가 이래서 이번 달 최고래! 라고 그냥 정말 걸러지는 거 없이 고객님들께 안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될수 있죠. 저 혼자서 음. 전 보종에 음. 전 회사의 상품들을 매월 초에 다 비교할 수 있다고 하면 음. 혼자 할거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음.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는 건 정말 어렵거 아. 금액적으로만 단순 비교하면 사실 음. 고객님들한테 정말 유리한 보험 비교는 아니다. 맞아요. 금속법을 통해서 많이 걸러지는 건 되게 좋은 방향인 게 어 이번 달은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하는 방송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 보험료 얘기하는. 네, 보험료 쫙 비교해놓고 이래서 이 회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이번 달은 이 회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어, 왜 그렇게 이게 눈 가리고 아우 하시지? 보험료만 저렴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약관상의 보장 그런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비교를 해야 이 회사가 보험료가 예를 들어 5천 원 정도 더 비싸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회사가 더 우세합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거를 안내받으셔야 되고 태아는 이 회사, 5세 어린이는 이 회사 이게 아니라 그 조건마다 납입 보험료 여력마다 내가 기존의 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보완해야 되는 담보마다 다 달라요. 음. 사실 영업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분속법이 굉장히 어렵고 너무 시간을 어. 많이 픽업된 네, 과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음. 분명히 소비자분들한테는 객관적인 정보들 음. 더 유용한 정보들이 나갈 수 있는 기트이 마련된 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저희도 음. 어, 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켜가면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더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외 음. 어, 보험을 가입하시고 상담을 음. 고민하고 계시는 음. 예비엄마, 예비아빠 분들께 네. 어, 조언하는 조언? 해드리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과하게 많았다. 약간 무분별하게 걸러지지 않은 자료들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거고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준이 명확하고 맞춤 설계를 할수 있는 설계사를 만나셔야 되고 그 설계사를 만나셨다면 이 단부는 왜 들어가고 이 단부는 왜 빠졌고 이건 한도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료들 안에서 어떤 게 가장 최적의 조건인 건지를 꼼꼼하게 상담받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너무 길게 고민하시는 거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뭘 고민했었는지도 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고민하셔서 결정하시면 딱 가입하시고 이제 태교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음. 내가 궁금했던 사람들 그냥 뿅 하고 계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고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많이 던지셨으면 좋겠고 음. 저희 영상만 보시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과거 영상 안 내리고 계신 분들도 음. 많고 과거 글들 아직 안 내리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2021 21년 9월 25일 이후에 음. 어, 업로드 된 영상인지 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음. 과거에 올라왔던 사실 무분별했던 정보들이 아닌지를 음. 선택을 하시는데 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폐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 시간에 더유용한 정보들 다시 한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